보이네요. 예, 이 브로콜리가 322 가지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가지고 예. 남해군 학교에 급식, 급 학교 급식, 학 급식에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굉장히 그 납품하기 쉽지 않겠네요. 예, 예, 그뭐 조금이라도 그 잔류가 나오면은 납품이 안 되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농제를 붙여야 되는데. 예, 돼요. 예. 아. 특히 유기농제를 써줘 공시 인증받은 것만. 아. 주로 쓰시는 농자재가? 아 아코도아. 쿠그와 네. <웃음> 예, 예. 미생물 재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잎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아이 좋은거다? 예예예. 이 색깔도, 색깔도 좀 진한거 같고? 예, 예예 색깔도, 색깔도, 색깔도 진한거 같고 굉장히 좋지 지금. 어 아, 선명한거 같아요. 예예이뿌리가 <웃음> 지금 이랬네. 실뿌리가 좀 많이 <웃음> 나왔어요? 예 실뿌리가 엄치지 <웃음> 많네요 이게. 오. 지금 실뿌리가. 예. 응. 요. 이게 작년에도 이겼어요? 작년에는 몰라 그래 안 뽑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엄청 지실 뿌리가 많이 나가 있네. 아쿠도가 브로콜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브로콜리 뿐만이 아니고요 뿌리가 달린 모든 식물에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쿠도가 이렇게 그 관주를 주셨잖아요 관주를 주게 되면은 뿌리를 감싸 보호합니다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뭐 인산 분해라든지 뭐 좋은 양분을 다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 없이 그수술 뿌리가 내릴 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유기농공시가 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저희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농가분들은 보조를 받다 보니까 좀더 저렴하게, 더큰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경남 남해에. 브로콜리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식한지 한 달밖에 안되는 브로콜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싱싱하게 브로콜리를 잘 키울 수 있는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레가 묵어가지고 이게 벌레가 요 허리잖아요 이게 벌레거든 지금 아예예 네. 예. 예, 나비가 예예챙벌레가 뭉고 뭐아 움직이네 예 우리가 유기자재 등록 안된 거는 일종 사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유기자재 유, 유기농 하시면 이게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예힘면서 힘드는데 힘든 대신에 또 그만큼 그효과를 돈을 많이 못 받고 네.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해가지고 학교 납품을 하거든요. 아, 학생들, 예. 학교 학생들, 어른 학생들한테 주는 게 돼서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브로콜리가 언제쯤 이게 다 익나요? 어, 앞으로 뭐한달한 한 10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네. 이 상태로, 예, 아. 예. 지금 브로콜리가 뭘 보면 잘 익다는 걸 알아요? 요이 생육기 보면 이파리가 벌써 그 활착이 좋잖아요. 아, 이파리가? 네, 이파리가 잎이피 잎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아, 이 좋은 좀. 거다? 예, 예, 예. 이 색깔도, 색깔도 좀 진한 거. 예, 예. 네. 네. 색깔도, 색깔도, 색깔도 진한 거고. 아. 굉장히 좋죠, 지금. 어, 풍년거 예, 같아요. 예, 예. 이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예, 예. 지금 정식 시기 신 거예요,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 예. 음. 저 조사병 놓겠죠. 물이. 예, 리가 지금 이랬네. 네. 엄청히 좋은 것것 네, 엄청 좋네. 네. 실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실뿌리가 엄청 어. 많네요. 게 지금 어. 리가 예. 네. 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라 그래 안 뽑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엄청 실뿌리가 어. 많이 나가 있네. 며칠 전에 아쿠도라쿠는 저 미생물 제재를 한번 물을 이천에다가 아, 음. 희석을 해서 한번 간주를 했습니다 그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저 미생물 제재가 돼서 미생물이 뭐 효과 좋다 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쿠도는 언제 또 쓰실 거예요? 어 앞으로 한 20일, 15일 정도 있다 한번더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몇 평이죠? 여기가 200평입니다. 200평인데 지금 현재 킨거는백한 50평 정도 심기실까? 예. 그러면 아쿠도 한번 쓰실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물에다 희석해 가지고 예. 그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간주로 밑에 예. 간주 시설이 다돼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간격은 뭐 일주마다 한 번씩 하세요? 아니면 어한 10일 10일에서 15일마다 한 번씩 한세번 정도 하면은 아마 수확을 할 수상 싶은데. 음. 아쿠도가 브로콜리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브로콜리 뿐만이 아니고요. 뿌리가 달린 모든 식물에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쿠도가 이렇게 그 관주를 주셨잖아요. 관주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뿌리를 감싸 보호합니다.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뭐 인산분해라든지, 뭐 좋은 양분을 다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 없이 그 수술 뿌리가 내리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뿌리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은, 여기가 유기농 제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쿠도한가 그, 그걸 미생물 재질을 써 보니까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게 뭐 유기농 자재 등록된 건가요? 예 예. 어. 유기농 자재 등록된 것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아쿠도는 원래 유기농 유기목록 고시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안 됐었어요. 그게 원래 저희가 그 미생물 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농가분들이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좀 계속 이거 미생물인데 유기목록 공시를 좀 희망을 많이 하셨어요 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시가 등록이 됐고 내년 1월이면은 시중에서 농약사에서 제품을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기목록 공시가 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으로 이제 저희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농가분들은 보조를 받다 보니까 좀더 저렴하게 더큰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보조가 안 돼가지고 네. 사용하시기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네네, 좋아졌네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 지역마다 저희는 이제 그 정말 괜찮은 가격대로 이렇게 했는데 또 농가분들 마음은 안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음. 이제 보조가 되면 아무래도 좀더 저렴하게 음. 앞으로. 그... 유기목록 공시가 됐는데 네.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좋을까요? 어, 솔직히 어떤 분은 없어요. 유기목록 공시가 됐기 때문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행부터 유기농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은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미생물비로 등록된 제품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쓰시면 효과다 보시죠. Here we go.